여기는 인천 연안 부두입니다. 연안 연안부도. 부두 자, 여러분 오늘 가볼 집은 이광이네라고요 야, 네. 횟집입니다. 자, 음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이게 지금 다 나온 게 아니랍니다. 아구찜도 있고, 새우, 초밥도 있고, 피망무슨 팬지, 전어고, 좀 해산물. 자,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 한 번에 나오는 음식이 아니래요.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적으로 아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, 미리 좀한 번에 좀.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게 다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어. 하, 상당한데... 자, 이 코스의 가격은요. 20만 원입니다, 여러분들. 한... 요 정도 양이면 그래도 한... 좀잘 드시는 분들도 한 4명, 5명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아, 그리고 먹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 영상은요,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.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, 여러분들. 제일 먼저 자 좋아하는 회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어, 우럭 같고요. 음, 음. 바로네. 회만해도 지금 양이 상당해요. 회만해도 지금 양이 꽤 상당합니다. 음. 진로. 오늘 인천에서 한번 진로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회한 잔, 쏴서사. 여기다가는 이런 안주에는 술을 안 먹을 수 없습니다, 여러분들아. 어, 낙지. 좋아, 천적 관계인 낙지. 응. 생새우 하나 먹어볼까요? 어. 새우 까칠 때는 하나 조심하세요. 좀 살아있는 새우는 앞에 쏠 수가 있어요. 윗부분 잘 만지지 마시고, 요거는 음.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한 대야입니다 어, 방금 보여드린 생새우는 대안인데 이렇게 해서 또 소주 한번 먹어봐야죠. 수아사사. 아...해산도 있고 아이고. 그 철에 맞는 해산물을 위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신대요 음. 자. 랍스터 자 여러분 이거 활랍스터입니다 어, 뭐 냉동돼가지고 온게 아니라 캐나다산인데 살아있는 거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쪄주신다고 해요 네. 자리를 잘라가지고, 까셨다. 항상 조심. 한쪽도 잘라야겠다. 아우 어, 뭐가 또 나오네, 또. <웃음> 이거 뭐 촬영한다고 그냥 두시는거 아니죠? 그냥 원래 나오는 거죠? 네,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. 어, 야, 낙지호롱이도 나오고, 야. <웃음> 이거 다 맛이나 볼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, 오 이건 가오리 찜이고요. 오. 네, 주세요. 어, 빨리 해주세요. 어, 이거 장어도 이렇게 나오고. 오. 이렇게 이렇게 은거 찌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살아있는 걸 또. 음, 음 이거활랍산들 여러분들, 어, 이렇게 살아있는 거. 음. 네. 다른 데는 작은 건데, 우리 600g 짜리 아, <웃음> 600g 짜리 <차례>. 네.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. 장인 마스터를 손으로 먹는 거 조금 불편하시잖아 <웃음> 음. 네. 랍스터는 언제나 오는 것 같아요 싸사 아, 더 높습니다. <웃음> 다 맛볼 수 있나 있으나 모르겠다. 하나 좀다 맛이 봐야죠. 자, 다음. 자, 가리비. 어, 가리비 크다. 음. 가리비도 생물이네. 냉동이 맛이 안 나거든요. 그쪽에. 담치 국물도 있고. 아, 이게 l 땡기네 h t y o 삼도 주시네? 그 저는 삼을 먹으면 좀 고생을 합니다. 이거 삼은 음, 회수하도록 하고, 아, 쳐봐. 새우도 있고. 야, 소라. <웃음> 소라하고 또, 이 문어. 와우, 그리고 또 전복도 있고. 전복부터 하나 먹어봅시다. 전복도가 커요. 음. <목소리도> 해산물 자체가 다 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활 해산물은 진짜 냉동과 활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 진짜 이건 뭐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테지만 하다못해 짬뽕에들어가는 해물 자체도 냉동돼가지고 왔던 게 들어간 거랑 생물 자체를 집어넣은 거랑 맛이 굉장히 달라요 식감도 그렇고 라는 고를 또 빼주시는 게 좋으니까 자. 껍질 가스테스는 조심하셔서 항상 위에는 고를 좀 빼줘야 돼요 소주랑 먹어야지 자자. 음. 자, 그리고 반찬으로 아구찜도 나옵니다, 여러분 아구찜. 바로 반찬으로 아구찜도 나옵니다. 아, 낙지. 음, 요 찜에 들어간 요 낙지. 요즘 낙지가 엄청 비싸요. 음. 응? 음? 실 음. 여기는 아예 냉동을 안 쓰시는 거 같은데 아예? 요 네, 여기는 아예 냉동 자, 해산물 자체가 모든 냉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, 여러분. 로 음. 음. 음. 아. 아우쯤도 아, 매콤하고 도 지금 차리고 아... 아유 감사합니다 하긴 뭐 하루에 찌으면 냉동된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긴 한데 네. 맛있는 맛있는 거네 야이 메인 위주로만 먹어도 배불러서 다 못먹겠네 <웃음> 진짜 어우 야, 해산물 좋아해요 근데 야 이거는 혼자 먹기엔 너무 과하고 아또 호롱이 도 사사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, 저는 이정도가 성인 다섯 분도 충분히 드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? 근데 가격, 이제 이렇게 활, 살아있는 것들 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산물이 다, 냉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를 즐기시는 가격이 20만원이면 은좀 여러분들의 견은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성비 면에서 많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물론 뭐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데가 있다 아 이런 뭐 이런 집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성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. 네. <놀람> 개불멍게 소주 한병 순삭이네, 진짜. 아 이것도 개불이네? 개불이 두 개가 나왔네 <웃음> 정신을 하도 줘야 될게 많으니까 이걸 존나 해가지고 이걸 하나 더 주신 것같아 지금 <웃음> 이게 나갔나 <웃음> 전어인데 이거는 그뼈 없이, 전어가 이제 가운데 뼈가 있잖아요 새꾸시 형식으로 해가지고 뼈 있게 보통 많이 드시는데, 여기는 아예 뼈를 이렇게 잘라 놓으셨네요? 오.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, 저는 사실 뼈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음. 어, 고소하네, 지금 전어회가 좀 맛이 좀 들때가 돼가지고 음. 제가 일부러 표정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날 먹으면서, 아.. 이걸 하고 싶은데 광고 영상에서 읽으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일부러 오버한다라는 말이 많이 달리더라고요, 그래서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더 근데 지금 이미 여기 지금 미간 찌푸리면서 뒤로 이미 많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 잠고 있습니다 아, 근데 아구찜도 매콤하고 진짜 좋다 이거 어, 배불러 자 그리고 이제 매운탕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와. 이거 뭐 미션 클리어도 아니고 먹다가 어허 지금 전 이런 건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 배불러 가지고 <웃음> 아직 지금 맛도 못보게야자 보겠..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초고추장 뿌려가지고 초무침인 줄 알고 비볐던 이게 물에래요 물에 물에 소스를 안 주셔가지고 <웃음> 어 어우 시큼해 초장 아까 내가 많이 넣어가지고. <웃음> 근데 아직도 먹어야 될게 매운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또 매운탕 맛은 봐야죠 또자 음. 매운탕도 나왔습니다 아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드시다가 모자랄 수 있어요 아까 회의 양도 굉장히 많고 있는데 드시다 부족하시면 더 주신다면 여기 어머니가 밥 같은 경우도 혹시나 드시고 남기시면 그럴까 봐좀 양을 막막 막 이렇게 주시지 않는요 근데 부족하시면 항상 더 주신대요. 예.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나 해물 같은 것도 이렇게 드시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어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예, 어머님께서 어, 전혀 눈치 안 주시고 어,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 주신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. 예. 아... 아니요 어머니가 신경써가지고 매운탕을 끓이셨다고 해가지고 갖고 오시면서도 내내 아니요. 아 맛이 없다 <웃음> 어떡하냐 맛있게 드려 근데 저 충분히 맛있는데 <웃음> 괜찮은데 이거? 뭐 어떻게 나무랄 것도 없이 네. 저 이것도 만족해요 맛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... 아. 매운탕에다가도 몇병 먹겠네, 진짜. 사 아. 자. 아, 아. 아. 아. 아. 몇명 데리고 왔어야 되네. 아, 성격 상 이게 음식 남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야, 배불러가지고 못 먹으니까 지금. 아. 아,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진다 너무 잘 먹어 봤습니다. 아, 뭐 물론 2 0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. 뭐큰 돈이고 하긴 한데 이렇게 좋은 해산물들을 리필도 가능하고 해가지고 좀 정말 오시는 손님들 다 배부를 수 있게 해가지고 좀내 주시는 우리 어머님의 그 어떤 정 이런 것들 합산을 해본다면 저는 한 다섯 분이지 최대 한 여섯 분 정도까지 오셔도 네, 충분히 좀 맛있게 드시고 배부르게 즐기고 가실 수 있다고.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항상 뭐 물론 라스타 이런 걸좀 리필해 주시지 못하지만 뭐왜뭐 뭐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리필 가능한 건 넉넉하게 가지고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잡사람 믿고 혹시나 뭐 중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. 방문해 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, 네. 보통 제가 광고를 하게 되면은 뭐 일부러 칭찬할 부분을 많이 좀 어필해 가지고 어떤 부분 좀 짜야 되기도, 뭐지어짜듯이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, 이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. 칭찬할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네.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잘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, 정말 오늘 너무 맛있게 좀잘 먹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연의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광인의 횟집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